찝찝하고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는 듯한 맹그로브 숲 어딘가.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우리 촬영팀을 맞이해주는 생물들이 저 멀리서 보입니다. 이주황색의 부리부리하게 생긴 생물은 바로 개구리라고 불리는 생물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이 개체는 아직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개구리들은 소형 슬라임을 잡아먹고 살아가는 특이한 동물들입니다. 혓바닥에 작은 촉수들이 슬라임을 꽉 붙잡고 입으로 끌고 가는 원리로 음식을 섭취하죠. 그리고 슬라임의 친척이라고 할수 있는 마그마 큐브도 개구리의 주식이기도 합니다. 개구리들 사이에서 슬라임은 순한 맛 마그마 큐브는 매운맛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먹을 수 있죠 개구리들은 슬라임볼로 번식이 가능한데요 짝짓기를 한 개구리들 중 암컷 개구리가 물가에 알을 낳습니다 이 알에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올챙이인데요 올챙이들은 슬라임볼을 먹여서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늪지대나 맹그로브 숲에서 울챙이를 보셨다면 슬라임볼을 먹여서 성장시켜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아, 물론 끈끈이 피스톨을 포기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